안녕하세요. 질전 아티스트 신승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제가 되게 애용하는 신발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K 커스텀 하이브리드인데 요 보통 하이브리드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모델명은 K 하이브리드 리버시블 해신인데. 대부분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브릴리언트 처리가 돼 있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리버시블은 바텀만 이렇게 바깥쪽에 브릴리언트 처리가 돼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밑에 신발 가장자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울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하이브리드란는 심벌 자체가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 보통 마스터 사운드라고 하죠 질전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심벌을 처음 써본 게 저는 사실 이 심벌인데 일반 헷으로 약간 연듯 아니면 닫은 듯 되게 애매한 고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연주할 때 되게 하이의스 서스테인이 되게 이쁘게 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그 지점을 제가 막 되게 힘들게 찾지 않아도 이쁜 서스테인이 되게 이렇게 잘 유지되는 그런 되게 고마운 해시예요 그래서 연주하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주를 하건 간에 어떤 녹음을 하건 간에 일단은 항상 첫 번째로 가지고 가는, 첫 번째로 세팅을 하는 그런 악기고요.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가 재밌는 게 저는 K보다는 A 시리즈의 심벌들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있는 건 K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A랑 A 커스텀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심벌의 그 성질이 요한 심벌에 다 담겨 있는 심벌이라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전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한정판. 하이브리드 핫시랑좀 비슷한 점이 그래도 있는데 아주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14인치라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사운드 샘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에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또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